걸까?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구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나만 믿어요.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행운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. 와 준거야 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 편히 걸어가요 이젠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시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일 듣고 어른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. 이제 울지 마요. 추울 땐 밤새도록 마음 거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. 는 걱정 말아요 이젠 나만 믿어